안녕하세요 별빛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7화에서 이상준은 독립영화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복수를 위해서 아이를 바꿔치기한다는 스토리인데요. 오늘 카레에서 서빙을 하던 장지호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안좋아집니다. 48화 예고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한 기획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장영식의 결말에 대한 복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석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준의 독립영화 제목은 남장읍 조선왕 12월 8일생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장영숙입니다. 장영식과 많이 비슷하죠? 의도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작품 테마는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입니다. 작품 주제는 복수는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입니다. 작품 의도는 사회 복수가 왜 위험한지?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장영숙이라는 여인이 복수를 꿈꾸다 정작 본인이 파멸되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영숙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조산소 보조원이다. 조산소에서 자비를 담당하며 힘들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장영숙. 그런 영숙에게 호진은 첫사랑이자 오랜 짝사랑이었다. 그러나 호진은 영숙의 오랜 친구인 송이와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은 결국 호진 송이 부부가 출산을 하자 조선원에서 일을 하던 영숙은 그들의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꾸고는 유유히 사라진다.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장영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죠. 유학을 떠나고 싶었던 장영식의 모습을 담고 있네요 이런 영숙의 호진이가 나타납니다 영숙이는 호진이를 좋아했지만 호진이는 송이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호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장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부모같은 존경과 사랑의 느낌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 이성적인 사랑으로 내용을 바꾼 것이죠 그렇다면 송이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준이에요 장영식이 장세랑과 이상준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처럼 장영숙도 호진이와 송희에게 못된 짓을 벌입니다 영식은 오해에서 시작된 복수이고 영숙은 질투에서 시작된 복수네요 영숙은 복수라는 표현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스토리를 짧게 요약한 것이니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영화 2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영숙이는 자신이 바꾼 호진의 아이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것과 호진의 친아들이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란 것을 모두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한 듯 짜릿한 기분을 느끼지만 호진의 가짜 아들이 영숙이 살던 동네에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고 호진의 친아들이 영숙의 집을 철거하러 오자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벌이 다가옴을 깨닫는다. 영숙이는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결국 본인이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파멸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영식은 오랜 시간을 복수를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장세랑과 이상준에게 못된 짓을 했죠.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본인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장영식에게 동정이 가는 건 장지우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장영식은 지우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영식이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세랑과 이상준에게 도움이 되는 전개로 간다면 화해와 미소가 가득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장세랑과 이상준을 괴롭힌다면 영화의 스토리처럼 파멸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상준은 영화를 통해 잘못된 복수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그런 비뚤어진 복수를 한 사람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입니다. 장영식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성하며 3남매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